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령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내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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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행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갓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의 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고 계신가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계에 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놀라우신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의 언약계가 우리의 마음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권리와 당연히 누려질 수 있는 것, 나에게 속한 것 등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감정이나 이성, 경험, 지식 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쁘고 온전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거나 나의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면 화가 납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나를 무시하고 비방하며 중상모략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일과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때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뚜껑 열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권리 포기는 우리의 전 영역, 감정이나 지식이나 이성, 나의 의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께서 도 죽으실 때 완전히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악행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나의 분노, 슬픔, 어려움, 괴로움, 고통의 감정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속한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는 권위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나 땅이 말을 적게 할 것이라. 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성급하게 말하지도 말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고 성급하게 말하면 말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서원에 대한 중요함을 4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말을 성급하게 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커지며 이러한 말실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될 확률 또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급한 말이나 말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를 낳게 합니다. 또는 성급한, 약, 성급한 약속은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 또한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하다는 뜻은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 즉 바보스럽고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성급하게 말을 하는 자, 말이 많은 자를 우매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물론 말을 많이 하거나 급하게 말을 하면 실수하게 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겠죠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보다 좀더 말수를 적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의 말을 들어주며 관계가 깊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일상생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보다는 나의 말을 하기 더 좋아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상황과 어려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환경과 나의 이야기에, 이야기를 하나님께 왕창 쏟아놓고 기도 끝! 하고 돌아, 돌아서 버리기 일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친구를 만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철수와 왜 싸웠고, 싸웠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또 어디가 아팠는지, 내 이야기만 잔뜩 쏟아내 놓고 그럼 안녕 하고 집에 가버리는 상황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친구가 좋아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친구에 대해서 알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는 나에 대해서 알수 있겠지만 정작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감은 서로 나누고 들으며 시간을 보낼 때 서로 생겨나고 깊어집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말만 하고 나의 가, 관심사와 감정, 상황, 바라는 것들을 나의 불평들만 늘어놓고 쌩하니 가버리십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성숙함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잠언 25편 14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러한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애함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애함은 또한 내 목소리만 내고 내 말을 많이 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나의 감정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또는 내 이웃과 친구, 아내, 남편, 아이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들어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입술, 입을 닫고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내 이웃의 소리, 내 가족의 소리, 직장 동료의 소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해 나를 아갈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말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또내 이웃과 나의 가족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을 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고 나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과 슬픔을 이해받고 공감받기보다는 오늘 하루 나의 입을 닫고 내 이웃을 나의 가족을 공감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를 향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누림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